라면이야 우동이에요 라면이야 우동이에요 라면 우동 라면. 좋아 먹고 나서 결승하자그렇지뭐 라면과 우동의 얼큰한 만남 동원 라우더 어? 우동이네 라면이야 라면 라면 때렸지? 어, 나 지금 바빠. 감동적이었어요. 나막 울었잖아. 동안 라우동. 그랑 있을 때 그랑 누들을 몰랐다. 혼자가 돼서야 나 라우동을 먹는다. 기록 쫙 빼고 만나자 라운드 그랑 누들 깔끔하게 맛있는 그